폴리테그 샤넬 버튼 주얼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쪽으로 샤넬 버튼 주얼리 제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런 형태의 리폼 주얼리들이 해외를 중심으로 제작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버튼을 구매해서 저희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나름 비용을 들여서 호주에서 들여온 것들이라 건품을 신경 써서 진행했습니다. 핵진주가 큼지막하게 들어간 버튼 앤틱 처리가 된 버튼 하트 버튼 사슴 버튼 금화 느낌의 부조 스타일의 버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뢰를 받았던 버튼까지 모두 잘 왔습니다. 초기의 계획은 저희 업체에서 가장 꾸준하게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프온리 참팔찌로 컨셉을 잡아보자 였습니다. 주렁주렁 샤넬의 모티브를 활용하는 거죠. 절대 남아도는 진주를 활용해보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로찌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악세사리 소재이다 보니까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알러지 발생 부분은 생각 안할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걸 도대체 얼마에 만들 수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구상한 제품들은 추후에 다시 영상을 마련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주문받은 제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의 후면 장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부위에 장식을 달아서 도금을 하는 과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귀금속의 악세사리 소재를 용접하는 테크닉이 아주 쉬운 테크닉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영자고리나 귀걸이 포스트는 모두 14K로 세팅이 되었고요 하단에 바로크진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나름 고급스럽게 제품이 나와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